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6 6권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구약계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가족이나 내이신이나내 나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진정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성도들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간판도 많아요. 십자가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 믿고 살다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어, 주님, 내 11주 잘 냈어요. 주님, 내 헌금 잘 냈어요. 교회 참석자라고 저 장로예요. 저 장로 두분세분할두분세분받으려다가안 받았어요. 그 무슨 말이야? 제가 헌금만 했거든요. 헌금할 때 교회는 어즘 헌금할 때마다 장로를 준다는데 내가 그래 가지고 받는 장로가 되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이름 많이 하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누구야?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어요. 7장 22절에 유명한 목사가 7장 22절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하나님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큰거 짓고 주의 이름으로 교인들도 많아요. 모든 것을 주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누군 줄 몰라. 이 악한 인생아 하면서 쫓아냄을 당하는 그 장면이 조금 전에 말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나에게 한번 접붙여 보세요. 과연 이렇게 매치가 되나 안되나. 오늘날 길거리 사거리 가다가 사거리를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 한 10명 중에 3명, 4명은 뒤돌아볼걸요? 거기다가 장모님, 그러면 지나가는 목, 사람들 중에 한 5, 6명 또 뒤로 돌아볼걸요? 거기다 뒤에서 또 집사님, 그러면 거의 8명은 뒤로 돌아볼 거예요. 오늘 이런 난국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나에게 나를 한번 접붙여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 무슨 고민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장장 70이 됐는데 자연이라도 내가 눈을 감으면 구원을 받겠나 안 받겠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대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확증이 없으니까 내가 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당신의 영의 문을 열었네요. 장로님 저 70대인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난 들어보도 이번에 처음 뒀는데 진정 하,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아름다운 고민. 내가 보기 우리 성령님이 분명히 장로님에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영생의 길을 가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고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눈 감는 날까지 고민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기독교인들참 많아요 미국도 많고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한 이 유명한 목사님 할일다 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니네 설교도 하고 응? 성경도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난너 몰라? 아까 누가한테 지금 말씀을 어제 제가 어제 어떤 그 TV 상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래요 자기 말로는 유명한 목사인데 껌맺음 하름 탁 보니까. 끝맺음을 자기 딸 자랑에다가 자기 자신의 자랑에다가 자랑으로써 끝을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보시라고 성경구절 몇줄 해놔 놓고 서 전부 세상 이야기하고 성경구절 몇줄 해놔 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 자랑만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는, 저 사람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냐고. 세상 말하고 성경하고 막 짬뽕을 시켜 가지고 하니 그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말하지만 오늘날에 문제가 뭔줄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각지 말아야 돼요.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나고 도이 없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다 바들쓸씩한 그고민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어, 오늘날 어디서 무슨 교단 총회한다 그러면 모두 거기 가기 바쁘고 요즘 총회 가 가지고 총회장 됐는데도 매득을 로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땅을 치고 세상 말라 면 환장하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냐? 우리 교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가슴 아프고 울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의 엉터리라서울 일도 많지만 오늘날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읽어요. 구원은 어디서 니까 들음으로? 무슨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먹어요? 목사님들 앉아있으면 저는 그렇게 해요. 좀 성경 좀 외우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그뭐 이런 말까지 하는 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성경 외우다 보니까 머리에 지가 난다나? 어떻다나? 기가 찰로릇이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요, 사탄이 옆에 앉아가지고 별별 고자짓을 다 해요. 못 외우도록. 못 읽도록. 나는 자랑은 아니지만, 나도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라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또 그러했지만, 저는 매일 성경 한장안 읽으면 세상 밥안 먹어요.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면 성경 들고 가요. 밥 먹기 전에 한장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읽어요. 왜? 성경에 아까 말은 좀 하신 것 같지? 네가 뜨거로살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것이라그런데 우리가 예수제라면그런데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여주는 1호가 뭐예요? 내가 주님 좋아한다는. 주님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중에 제일 귀여운 자녀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안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물으면 답을 촥촥 해 내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예수 제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주님이 물을 때에 답을 할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음, 자고 일어나면 사탄이고 뭐 모든 세상 문제를 다 갖다주는 딱 뜨면 그럼 이렇게요 사탄아 옆에 조금 물러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 난 뒤에 오너라 옆으로 딱 제쳐놔놓고 또 성경 알고 있는 걸 외우는 거예요 성경 외우는 건한 달만 리마인드 안 하면 그만. 다 잊어버려요. 자꾸 몸, 마음에다가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어정어게할 거, 이 하면, 뭐가, 내가 외우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딱, 가르쳐, 답을 가르쳐줘요. 포해이 잊어버려. 쳐다보지도 말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성경 말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앞을 바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요한복 1장 1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면 지연받대서대, 지옥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되지. 받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지형이 하나도 없고 오늘도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오늘 이 읽은 성경말씀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Everybody. 이번 누구까지 사랑한줄 아세요? 절에 있는 중도, 당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아, 어, 사랑하고 말겠지 다사랑한다 그래. 장모도 사랑한다 그래, 집사도 사랑한다 그래, 목사도 사랑한다 근데, 하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서, 성경 번역한 거 보면, 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번역했냐 에 따라서 번역이 다 틀려요. 뭐 응? 음? 헬라어 히브리 조금 알고, 영어 조금 안다고. 성경 번역 잘한다? 천만에요! 요즘 개정판 보고 있죠? 그게 얼마나 미스테이크가 많은 줄 아세요? 뭐, 응? 킹 제임스 보고 번역하다가, 이거 봐도 번역하다가 하면, 그게 맞는 말만 갖다 붙죠안 그래요?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버님 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님 그래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번역 그대로 아버지, 그래 버려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은, 진정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뭔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 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계명을 지키죠 계명도 모르지만 무슨 계명을 지켜요 계명이란 뜻은 알아 무슨 계명 개호 알아봐야 응? 성경 찬송가 앞에 끊는 10계명밖에 돼 있어요 10계명이 어마어마해요 그 내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커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라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오프해서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지킨 걸로. 사랑이 들어가면 요 전부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명을 모를 때는, 개명이란 뜻은 알아요. 내용을 모를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엊그제 어떤 분이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오랜만에 왔었는데, 질문 닫게. 제가요, 주일날에도 식당에도 가고, 주일날에도, 응? 뭐살거 있으면 탁내탕이 메고 교회 갔다 오다가 뭐 가게 할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한 어, 넥타이를 뺀대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 온다고 싶어서 빼고 다 하고 주일날 식당에도 가고 뭐 코스코도 가고 옷에도다 뭐다 장불 끝다면대요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들이 금하지 않는데요. 주일날에 뭐 사고 뭐 하고 하는 거 금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 한마디로,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군요. 에잉? 나 장장 74회까지 내가 예수, 교회 가서 장노자고돼 있는데. 그래서 장노님, 장모님 하나님 사랑 안하네요. 유류대로 내보고 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시인대로 안합니까? 뭘요? 11조 잘 내고요. 헌금잘 내고 겨울 예배도 아침 첫 예배 딱딱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모님이 가짜 장모님인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증명하지요. 그래서 성경구절 다 냈어요. 어디부터 성경구절 냈나? 주례국이 10장 10개명부터 신명기 5장 10개명부터 다 내고 이사야 58장 13절 딱 짚어주니까 읽으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안 읽으면 내가 한 말이 되니까 읽으시라고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성경구절을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다 읽고 나 읽은 다 읽고 나더니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조금 미스테이크 했죠. 나 이런 오늘같이 이런 성경을 대면서 착착 설명해 주는 건 난생쳤는데요. 70살까지. 할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 받는다고. 왜? 내가 옛날에 성경이 잘못됐다고 엉터리라고 싸우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되나서. 남들이 컴플레인하고 덤벼들면 나는 싱거시 웃는다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이야기 하세요. 장노님, 이제 이야기, 장로로서 언제도 했으니까 이야기 하시라고 마음대로. 그랬더니, 장노님이 이제야 알겠대요. 왜 주일날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6월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좀 쉬자. 너 일하지 마. 내 마음 아파. 내가 지니까 같이 시자고 이 동무를 청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동무 안 합니다. 하나님 동무 안 합니다. 하고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야올라지 화나지 그러면서 주일날에 갈때다 가고 할것다 하고 춤추고 춤다 추고 축구교경 배구교경 다 가고 영화 보고 다 보고 하나님 야르를 시요 그런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그주의를 지키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었나.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말하는 것까지도 거했다고. 조심해서 말하라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라고. 이사야 음? 58장 13절이요. 얼마나 예민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농담도 하지 말라그랬어요 그날은. 그런데 그러니까, 러 처음 봤다고 처음 들었다고 성경이 있는데도 그래 오늘날 목사님 그 이야기 안 한다고 혹시 그 말씀 좀못래서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까봐 교회 안 넘어 흥금탐 나올까봐 말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들 눈에는 돈이 안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보이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이 말아서 성경말씀 외에는 목사님들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그래야 거기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거라고요. 여기 23절, 24절,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말을 지킨 자.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애들이 부모들이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오늘도 신부름쓰이고 맛있는 죽에 칩으니 엄마 오늘 신부름 지킬 거 없어? 뭐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신부름 해 줄게, 엄마. 속으로는 신부름 해 주고 응? 을거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올레리 영어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말암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며마 Already we ha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Already 우리는 받았어. 언제? 만세 전에 에베소스 1.4절 만세 전에 받았어. 이제 만세 전에 받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내가 아니요. 이제부터 나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성령님의 잡힌 종이로다, 식인대로 동쪽을 가면 동쪽을 가고 서쪽을 가면 서쪽을 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에서 못 보여주면 뭘 보여줘요? 생활에서 못 보여주면 조금 전에 그 유명한 목사처럼 되어버려요. 나는 넌 몰라. 나는 넌 몰라. 그럴 때는요. 영어로 또 말하면 too late. 너죠?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지. 이 심각해요. 이런 일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제발 주일날만은 몽땅 안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세요. 주일날에 만나는 게왜 그리 많아요? 아 보통 때는 바빴어. 주일날에 만나지 마세요. 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튼튼해져야지. 세상하고 튼튼해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 내가 저들을 지금 데리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응? 시험 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악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이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아버지한테 갈 건데, 저자들을 좀..."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그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그 17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절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가 저리 오는 는 것은, 눈 감을 때, 옆으로 제 침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두손 들고 웰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I'm w a 웨 t i n g you. 나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 하는 그 목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목소리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실에 가면. 요한계실에서 어떤다 그랬어요? 저는 요한계실로 외우고 있는데 잘안 외워줘요. 그때 가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준다고 요한계시록두번나와있어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닦아줄 때 그게 마지막 눈물이에요.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받아주시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줄 때 마지막 눈물. 그때의 주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세상의 모든 고난도 없고 우리는 그날을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라 로마서 8장 24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목사들도 몰라 이런 말하면서 이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말씀으로 받아 넘기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뭔지 물은 몰라요. 대강 알지만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그 고난 받는 사람들의 성경의 신약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신약 히브리서 1입장에 가면 그 고난 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 구를 구를 찾아다니면서 피하고 옷이 없어서 동물의 짐승의 가죽으로 둘러 있고 이리 유리하고 절리유리하돌 다니는 그 귀한 주님의 성도들 때리면 얻맞고 바울과 신라모도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아가고 수대받는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맞았는데 성경에 바울 죽은 줄 알고 성밖로 내놨다는데, 저는 볼땐 죽은 걸 주님 옆에 다니면서 살리신 거예요. 이런 얻어 터지는데, 이게 복이 바로 복이에요. 돈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이게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고통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바울과 신라가. 둘이서 얻어 터져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 고통받는 것이 좋아서 주님 이름 때문에 좋아서 그게 기독교인의 복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음, 한국에 보면 참 잘못된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기도하시죠?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엉터리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한 입에서 그, 할렐루야 하고, 또 조금 이따 또 찬송하고, 또 할렐루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한 입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를 빙장한 날날이지. 그런 거를 바로 볼줄 알아야 돼요. 바로 체크할 줄. 알아야. 근데 그것도 볼수 있는 눈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환해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지 않 말씀이 없는 사람그 눈에 안 보여요. 어찌 목사가 돼 갖고 한 입에서 욕이 나오고 한 입에서 할렐루야 나오고 한 입에서 어?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내가 목사고 우리 김목사 목사지만 참 목사가 힘들어요. 왜?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주문이 나와도 손바닥으로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제가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그 율법을 주의하 묵상하는 자로다. 아래 묵상을 하지. 성경을 알아야 묵사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어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주님이 I know you. 그리고 뒷주에서 I knew you. 난너 알고 있었어. 언제? 만세전에. 만세전 언제? 내가 너를 예정할 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스 8장에 미리 아신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뽐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보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또 뭔가, 그들을, 나와 같이, 낙원에, 나와 같이,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보혜고 얘네들, 이트놀이, 우리가 예수님과 삽니다